안녕하세요 파만요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바로 여기 어, 셰퍼 페라리 만년필 SF300 이란 만년필 인데요 요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쿠팡 쿠팡 기준으로 약 87,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전체적인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체적인 외관 같은 경우에 체크무늬로 되어 있고요 체크무늬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는 바디가 인상적입니다 일단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묵직하고요 굉장히 묵직하고 여기 포인트로 클립 부분에 보시면 여기 클립 부분에 페, 페라리 페라리 로고가딱 이렇게 박혀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있고요그 다음에 전체적인 외관은 그냥 체크무늬로 체크무늬로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시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것도 페라리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꽤나 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 캡 부분에 보시면, 여기 셰퍼, 쉐퍼, 셰퍼 쉐퍼 페라, 페라리라고 페라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 셰퍼 페라리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여기 셰퍼 페라리라고 자, 자세히 보시면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립 부분에 여기 박혀 있는 거랑, 그 외에는 딱히 별다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알루미늄 바디에, 알루미늄 바디에 클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열리고, 이런식으로 잘 열리고 클립에 체크문인 것을 제외하고는 딱히 특별한 특징은 없습니다 무게감인데요무게감은 상당히 묵직하거든요 무게감은 제가 제가 저번에 저울을 잃어버린 이후로 저울을 못하고 있는데 꽤나 다른 만년필에 비해서 역시 알루미늄을 만들어서 그런가 조금 묵직한 편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필기감에 대해서 말할 건데요 필기감에 대해 말하기 전에 일단 캡 부분에 보시면 역시나 셰퍼답게 안쪽에 보시면 안쪽에 어 일단 잉크가 마르지 않도록 잘 설계된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 셰퍼 여기 여기 촉을 보시면 촉에도 셰퍼 f 닙이라고 적혀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카메라야 조금만 잡아주겠니 그 다음에 피드 부분을 보시면 피드부분도 상당히 예쁘게 잘 깎여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피드가 다 플라스틱으로 일정, 일정하게 그거 가 돼서 나와서 딱히 뭔가 특별한 게 없는데요 그래도 뭐어 그래도 한 번씩 피드가 망가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피감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피감 같은 경우에는 상장히 중3편이에요 피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악거리는 사각, 피감이고요 물론 제가 이만년피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은 넘게 사용했기 때문에 제 손에 조금 맞춰져 있어요 그래도 깨라사각거리면서 부드럽게 잉크가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수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필압에 따라서 어, 굵기가 변한다는 점은 역시 동일하고요 하지만 약간 뻑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역시 뻑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필압에 어, 어, 애픈에다 경... 약간... 뭐라고 하죠? 약간 좀 딱딱하다? 네 펜... 약간 펜촉 자체가 좀 딱딱해서 조금 딱딱해서, 어, 조금 필압이 조금 잘안 먹힌다는 점이 있습니다. 약간 필압이 잘안 먹히고요. 그 다음에, 어,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셰퍼답게, 셰퍼답게, 어, 지금 제가 손에 노션이 있어가지고 잘 문지르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 안에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어, 국제국이기 때문에, 워터맨이라든가, 피에르 가르댕, 뭐, 이런, 이런 쪽에 컨버터를 쳐서 무방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 셰퍼 페라, 페라리 쉐퍼 페라리 만년필 SF300 만년, 300 만년필 리뷰였고요 아, 이름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소, 이름이 솔직히 어려워가지고 솔직히 제가 외우는데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네, SF300 만년필 리뷰였고요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만 저는 파마니를 이만 끝내겠습니다. 그럼 안녕!